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파워포인트 기능은 바로 오피스365 라고 하는 구독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피스365는 매월 구독하는 형태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가끔씩 많은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아나 디자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디자인을 할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좋은 기능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입니다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기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이미지만 넣고 텍스트만 입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죠 즉 똥손도 금손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은 오피스 365 구독자들만 활용해 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피스 365를 설치하셨다면 홈 탭의 오른쪽으로 가시면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단 탭에 있는 디자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려면 무조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아닐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어떠한 주제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게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무작위로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자주 만드는 패턴의 표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으로 또 새로운 걸 하려면 또 새롭게 만들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누르면 이렇게 색상도 더 화려하고 그리고 멋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 여기에서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이 배경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 배경이 굉장히 예쁘죠 이 배경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한번 눌러 주시면 또이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표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클릭만 하면 디자인이 다 되어서 나온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한 장도 없다 하더라도 표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제목도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 본다 라는 생각으로 디자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라고 이지쌤이라고 라고이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그리고 삽입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그림 몇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느낌의 이미지 4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4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미지 4개를 넣은 상태가 되면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저절로 디자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 10개의 디자인 11개의 디자인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나는 이미지만 넣었을 뿐인데 저절로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했는데 어난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디자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활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해 두신 상태로 이미지만 놓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표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제작하기 전에 여기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미리 글꼴을 바꿔둔 상태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명조체로 했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보딕체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누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 지금 현재 4개만 넣었잖아요 이미지를 2개만 넣은 상황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가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누르시면 이미지 2개의 사이즈에 맞춰서 저절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디자인 예쁘죠 그냥 이것만을 가지고도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 이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는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이 내용을 입력할 때도 여러분들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상태에서 디자인 아이디어 누르시면 이 디자인에 맞춰서 뭐 다양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을 좀더 추천을 하냐면요 여기 안에서 제목을 입력해 볼게요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 1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 자전거 연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눌러주시면 저절로 이미지 하나에 맞춰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모양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정말 쉬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 한 장만 넣었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몇 장을 더 넣으신다면 그 이미지 두 장에 맞춰서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자인 아이디어의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좀 보다보면 이 디자인 말고도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딱그 디자인들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잘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확실히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점은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단점은요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이 계속 계속 저절로 실행이 된다는 건데요 저절로 실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 한장한장 한장 넣을 때마다 계속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아쉽기는 한데 이 부분은 설정을 통해서 자동 실행이 되지 않게끔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상단 파일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에 일반 아래쪽에 보시면 디자인 아이디어를 자동으로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꺼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점은 뭐냐면 바로 이미지를 5개 정도까지 넣었을 때 디자인 아이디어를 넣으면 그 이미지에 맞춰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디자인하기 귀찮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미지만 넣고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 돌리기만 하면 그대로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것만으로도 디자인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만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손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